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, 저는 오늘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현장은 금액대가 굉장히 착하게 잘 나왔습니다 금액대가 6억 5천으로 6억대 전원주택 찾으셨던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현장입니다 아직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예정이고요 오패수는 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지금 3층 구조로 좀 널찍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, 대지는 80평에 건평은 약 40평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위치적인 이점으로는 지금 지석역까지 도보로 약 15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곳이고요. 앞쪽으로는 버스정장 위치해 있고 지석초등학교까지도 어, 도보로 가능하신 공간이기 때문에 어, 위치적인 이점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지석역 지 같은 경우에는 기흥역까지 약 두정거장만에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, 도보생활도 충분히 가능한 곳이니까 영상 보시고 빨리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t h a n you.